나랑 결혼해 줄래? <웃음> 좋아 <웃음> 3월 6일 오후 5시 일대일설교 콘텐츠라며 정인이를 불렀다 아무것도 모른채 이 자리로 온 정인이에게 오늘 나는 청혼을 하려 한다. 아, 우선 이렇게 너를 위한 설기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줘서 정말 고맙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해. 아, 사실 내가 한 사람을 위한 설교를 준비해본 적이 없어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동안 참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 내가 너의 남자친구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의 전도사로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시간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 때로는 내가 사역이 바쁘다는 핑계로 또 때로 너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좀 핑계되지 않고 내가 너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전해보려고 해종희나 혹시 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웃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사랑이 뭔지 진짜 잘 모르겠어 예전에는 내가 스스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도 생각했고 또 사랑 좀할줄 아는 놈이라고도 생각했거든 근데 시간이 갈수록 또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하면 할수록 점점 사랑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언젠가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게 사랑이야 임마 하고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나타나셔서 알려주신 한 사람이 있었어 누구냐면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 특이한 명령을 하셔 어떤 명령이었을까? <웃음> 뭐였냐면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에게 찾아가서 이 여자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도록 하라 는 말씀이었어 좀 특이한 명령이지 그런데 이 호세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거야 뭐냐면 사실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음란한 여인이었거든 그래서 이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을 하여서 부부관계를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다른 남자들을 바라봤고 다른 남자들을 사랑했던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고멜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남자들이 너무 좋다고 다른 남자들 너무 사랑한다면서 그들 쫓아가겠다고 집을 나간 거야 이런 일을 겪은 호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도 호세의 마음은 굉장하게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야 나를 두고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가 좋다고 떠나간 그 안의 고멜로 인해서 호세의 마음은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야 그런데 그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또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 거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세아야 너를 버리고 떠나간 그고매를 다시 찾아오거라 그녀를 다시 데려와서 사랑해 주도록 하거라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녀를 다시 그렇게 사랑해 주거라 정윤아 너는 혹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느껴져? 너의 <웃음> 사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잖아 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더 좋다고 떠나간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그때 용서해주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것도 힘든 일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싫고 다른 사람이 더 좋다고 해서 떠나간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데리러 가라는 거야 그리고 그녀를 다시 데려와서 이전과 같이 똑같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사랑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 나도 자존심이 있고 나도 마음이라는 게 있고 기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잖아 그런데 호세는 또다시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 그렇게 호세아는 고멜을 찾아갔고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값을 치르면서까지 그녀를 다시 데려오는 거야 그리고 집으로 데려온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고멜 부디 이제는 나와 함께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는 다른 남자를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다른 남자를 쫓아가지 않고 이제는 나와 함께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나도 당신을 그렇게 사랑할 테니 당신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놀랍게도 고메를 향한 호사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던 거야 고멜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계속해서 고멜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나의 추락한 자존심도 찢겨진 마음도 어떤 아픔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야 왜냐하면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하기로 선택했거든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그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호세아가 하나님께 배웠던 사랑이었기 때문이었어 정인아 진정한 사랑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간절하게 사랑하셨거든. 우리는 호세아를 두고 떠나간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사랑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어. 사랑받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한 우리와의 헤어짐을 사무치도록 슬퍼하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의 영원한 헤어짐을 다시금 영원한 만남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선택하셨던 거야 그 고난의 길 너머에만이 그 십자가의 길 너머에만이 우리와 다시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단한 번도 벤치 않으시고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셔. 정이나 혹시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 나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들 그때 모습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되게 생생하게 너의 모습들이 기억이 나. 어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뭐랄까? 참 이상하고 좀 오묘한 감정들이 나한테 들어 어, 물론 지금도 너는 여전히 애되고또내 눈에는 애기 같지만 음, 그때 너는 그때 스무살의 정인이 너는 정말 애기 같았거든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좀 오그라들기는 한데 <웃음> 어, 오그라들긴 한데 그때 너는 내게 정말 소중했어 그래서 내가 언젠가 너와 함께 연애를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또내 마음속에 소울로 너라는 여자와 꼭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날나 혼자 그렇게 결단했던 게 아직도 나는 기억이 나 정말 내가 우리 정인이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거야 하고 다짐했던 게 말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참 마음처럼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 우리가 만난 지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가까이 되었지만 지금으로서 생각해봤을 때 너가 나로 인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가 되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 그래서 오히려 때려는 내가 너를 이렇게 몰래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때면 내 마음이 참 울컥할 정도로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더 사랑해주고 싶었는데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었는데 내 연약함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날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참 미안하더라고 그래도 내가 또 나름 로맨티스트로서 <웃음> 많이 노력했거든 어떻게 하면 정인이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될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인을 조금 더 온전히 사랑해질 수 있을까? 하고 말이야.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처음에는 진짜 자신이 있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 워낙 사랑의 진심이었고 난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점점 깨닫게 되는 건 내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었는지 더라고 언제나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싶었고 너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언제나 너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점점 작은 일에도 실망하게 되고 또 별것 아닌 일에도 서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야만 할 이유와 조건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됐어 아 나는 도저히 영인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수가 없구나 그런데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되었어 너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건 너를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건 내가 아니었어 너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분은 너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더라고.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하시는 너를 사랑하기로 선택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너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더라고. 정인아,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내가 아주 오래 전부터 너라는 사람을 알기도 전부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함을 기다려왔어. 평생토록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희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짝을 만나서 결실 맺게 되는 날을 말이야. 정인아, 내가 평생토록 너의 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줄래? 비록 내 능력으로는 너를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수 없겠지만 너의 가장 가까이서 너의 곁에서 평생토록 오래도록 너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에게 전해주고 싶어 그리고 부족하지만 나도 앞으로 평생토록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 정이나. 난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나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할 거야 너를 평생토록 사랑할게 변함없이 앞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너를 사랑할게.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줄 수 있을까? 너를 준비한 게 있어, 정이나 조선이가 <웃음> 먼저 받고. 여기에 준비한 게 있어. 나랑 결혼해 줄래? <웃음> 좋아. 손지 마. 내 앞으로 평생토록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끝까지 사랑해 보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이거>. 마음들 <웃음>